때가 되면 종말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기 전에 종말의 재앙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 입장에서 누군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등장을 해요. 그동안에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평신도들 중에서도 등장을 하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나오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드러날 텐데 그들이 누구냐? 두 중인의 권세를 가진 종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종,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종인데 구약에서도 보니까. 구약에서도 두중에의 권세를 가진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대충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선지자, 영이 열렸던 선지자, 스가리아, 에스겔, 다니엘,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레미아 이런 종들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불이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 중에 살만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짧은 말씀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책망으로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고 좀 무식하면 예살만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 대답 못하고 오늘은 너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도 너희들은 살만하구나. 앞으로 어떤 지향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국이 선진국이니까 너희들이 직장 다니고 돈 벌이를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니까 살만하구나 그럼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참 궁금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이 어느 누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두중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기수록 11장 5절 여러분 읽은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두중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다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에리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껍데기는 성전에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속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에리미아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했어요.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한 나머지 에리미아를 시대들에 가둬놨어요. 진흙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러자마자 에리미아는 맨발로 다니면서 또 애연을 합니다. 나무로 칼을 만들어서 목을 뒤집어 씌운 채 목이 씌운 채 맨발바닥으로 다니면서 예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할 때 43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이 대해서또 이야기합니다 에리메도 역시 예언을 하고 에스겔도 역시 예언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두 중인의 권세를 가진 구약의 사람들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 이거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사명이 뭔지, 갈피를 못 잡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사명을 아시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사명 때문에 가정을 갖고 사명 때문에 자녀도 있고 사명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을 망각하면 주님의 회초를 리 가지고 오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회초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합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절대 죽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스치때데 없는 일에 기죽음을 당해서도 안되고 남의 고난이나 연단에 불필요하게 연관되어서 연결되어서 관되어서연 같이 고난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한은달게 받아야 되지만 남의 고난이나 남의 시험이나 남의 환란에 동참해서는 안되는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외국가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세미나를 하십시오 목사님 메시지는 단순히 로고스와 레마 차원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들어야 되고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고 주의 처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 지루해져요 조금 있으면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 소명이 확실하면 소명이 사명으로 연결되고 소명이 불확실하면 사명도 불확실해지고 소명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사명을 나중에 놓쳐버리고 옆바건복근는 사람도 많아요 왜? 생활고 때문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죽자 사자 기도야 사명이 열어지고 소명이 더 뜨거워지는데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적인 부르심이에요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신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영적인 부르심이에요. 영적인 부르심이 강해야 영과 혼과 육으로 그 부르심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르심이 약하니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간첩이다. 신적인 부르심이 있다. 따라가는 부르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저절로 된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정말 희박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응답을 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움직여야 되는 거야 한번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불세례책 나오고 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대요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이야 불세례책이 일파만 프로 막 번져 나가면서 스물 몇 개국으로 번역들이 인터넷에 막 올라가고 또그 번역되는 절차는 번역이 되면 몇 프로 얼마 나에게 오고 내 허락을 받고 이렇게 돼야지 나에게 돈이 되고 수입이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출판사도 나에게 계산이 잘 안돼요 책이 몇권 나고 몇번 하고 몇번 하고 예 한번 뭐 될대로 되란 처음에는 몰라서 책을 통해돈 많이 벌고 그냥 잡짤할수 있다고 막 빌딩도 몇채씩 갖고 막 그럴 줄알았다니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주님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에서 소문으로, 입소문, 기소문 들어서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방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기곳에 오게 되고 나도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점점 하루하루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생각이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머물 때 우리 주님 불세례책 나오면 주님이 책서라고 그랬는데 이거 책써가 위단되면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누가 나를 어떻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우리는 그것에 민감하잖아요 특히 한국은 그런 사회 한국 사회는 좀 민감해요 나의 배경이 신학이고 나의 배경이 교단이고 나의 배경이 학문이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그것이 나의 배경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품을 싹줄이면다빼버려 진짜 배경은 나의 지체를 받는 것이다 진짜 배경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주님께서 에리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에리미아야 아, 이러고 하지 말아라 열방의 접속들이 두려웠냐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위치면 된다 에리미아도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내가 불이 붙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두 중에는 권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두 중에는 아직도 있다 우리가 웃음거리의 소재로 누가 두중이다 누가 두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두중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되올지 다음 되올지 모르지만 두중인은 누구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두중인이 돼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청량을 받는 거야 천사들의 청량을 받아서 저들을 사용할 것이다 성전 판바닥은 내버리더란 이방인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양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두 주견이니까 딱두 명만 되는 게 아니고 두 주견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야 하늘문을 열고 닫게 되고 한번 외치면 재앙 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생길지어다 바이러스가 생겨 멈출지어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경계선 안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간다니까요 바이러스가 할렐루야 네.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백신도 개발하지 않았는데도 바이러스가 싹 사그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그 신적인 부르심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불시레칭을 입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목회 모든 것을 다시 재점검 재점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신 차려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목회할 수는 없어. 은퇴를 해 버렸어. 그래서 미국의 시골에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으로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세리 책을 보고 세상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고국에서 이런 종이 하나 나왔다니 하나님, 내 평생에 김영도 목사님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본교회가 굉장히 큰데, 미국에서 제일 커요. LA 쪽에서. 근데 그 교회에 기도원 목사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배가 있는데, 예배 때마다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김용도 목사님과, 강현자 사모님과, 김유세 전사님과, 김지원 전사님과, 그때는 이제 소년이었, 소년이고, 아이니까, 이 아들딸을 축복해 주셨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LA에서 집회하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들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a b 들을 가보니까 김용도 목사님은 가정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기도한 목사님이 계셔 그래서 크리스천사님 어머님을 통해서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크리스천사님 부모님이 우리 집회 한번 오셨거든요 노인들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몇 년씩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가야지 주일날 난예배 끝나고 LA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저녁 6시에 사모님이 고기 파티 준비 다해 놓고 있는데 목사님 갑시다 주일날 난예배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무로무로 거기 갔어요 얼마나 헤매 버렸는지 저녁 식사 있는데 갑시다. 금방 갔다 오는다. 그리스 천사 혹시 우리가 예배될지 모르니까 반죽이 준비해 가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말씀 준비 목회자는 설교할 준비 예배 인도할 준비 목회자는 이게 몸에 배어있어야 돼요 아나 안합니다 나 안해요 나, 나 준비 안 됐어요 이게 어. 어디가 있어 주의 종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세요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의 물질 주시면 주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작은 거하나에서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십일조원금 정확하게 감상금 정확하게 은혜 되는대로 성경금 다고 감상금 다고 구제 다고 그런 분들 하나님 쓰신다니까 물질 하나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이거 이거 가지고 한달 생활비인데 어떡하지 이거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얘난 예, 몰라 주님께 먼저 드려 주님께 먼저 받쳐 하나님 역사시 굶기기 아시겠어 이, 이런 불황무식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집을 이사 다니면서 집을 보러 다닌 데, 한 달씩 집을 보러 다닌 적이 없어요 예. 사모님 기도해 하나님 좋은 집 주셔 그렇다고 여러분도 한달 집을 봐야 되는데 또안 보고 그러시면 또 곤란해요 줄거리에 앉을 수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갔는데 막 헤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도원에 김용도 목사님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또 난리가 났어요 저녁 7시에 예배드리는가 그러는데 10시 반이 되도록 우리가 막 헤맸어요 엘레 주님 교회 사모님은 고기 굽고 상추 야채다해 놓고 준비했는데 고기가 다식었어또 데우고 또 데우고 근데 우리는 또그 산에 가서 딱 가자마자 또 집회 했서 목사님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당연히 해야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머릿속에 있고 하나님 시는 감동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달달달 달달 준비해야 돼요 현지 상황에 맞게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그 짧은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은 착착착착 그 본문 말씀이 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딱 보면 주제가 탁탁탁 튀어 올라와야 돼 영감이 그리고 그 주제 하나 가지고 말씀 전할 수있까 오늘은 인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주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단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건져서 말씀을 전하면 풀어질 수 있어요 항상 설교할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어요 지금도 내가 지금 아까 성경본문에 내가 갔는데 설교 원고를 내가 안 가져왔어 원고를 늘보진 않지만 원건 항상 준비해. 근데 안 가져왔어. 그래, 본문 두 번씩 읽는데도 나가서 보니까 없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이고, 참, 오늘 설교 망치겠습니다. 앉아 있는 성도들은 전혀 모를 거야.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근데 세상에 속으로 막 애가 타도록 막 기도하고,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있네 어떻게 <웃음> 거야 도대체 나도 늙어가는구만 엊그제는 또 나가서 불일부로 나가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야되는데 리모컨을 들고 TV 리모컨을 들고 차에 탔어 핸들을 잡고 이렇게 하려 그러더니 리모컨이 여기있네 환장할 큰일났어 이게 이게 이게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세 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 요새 내가 마음이 외로워요. 사모님은 조금만 말하면 내가 삐지고, 서운하고. 근데 사모님은 요새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 됐어 조용해. 푹 치면 내가 나는 상처받아서 그 손들. 알았어 이래요. 남자들이 힘을 냅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웃는 것도 여자처럼 웃지 말고, 호탕하게 웃읍시다. 할렐루야! 짐승. 호응도 안 해줘. 자, 그래서 그 기도원을 드디어 가서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조금 기억 얘기 또 왔다 갔다 하네. 리모컨을 어디다 갖다 놨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서, 하사님 좋았습니다. 저를 받으세요. 가쁘 해서, 아이고, 80 넘으신 분이 나한테 맞절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종님이 오셨네. 목사님, 종님이라 그러지 마세요. 종은 놈이 어울리고 년이 어울리지, 님은 안 어울립니다. 종놈이라 그러세요. 내 손을. 바쁘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목사님 천비 없습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있을 것이고 뻥튀기 소문도 있을 것이고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별의별 소리 다 들으셨을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눈물나도록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니까 목사님의 손사리를 치고 아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종이 내가 기도를 받아야지 오히려 내네 손을 들어서 막준조사 거기 가봤나? 은혜기도원 안 가봤지? 준조사를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이름을 크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셔 그런 분 만나서 결혼해야 돼 80이면 어때? 근데 그분은 이미 오래됐어. 그러다 막, 목사님, 저,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인사드리러 왔고요.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분을꼭 만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응답하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하나님이 혹시 역사하신다면 목사님께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탁탁탁탁 탁, 탁, 탁. 그 자리에서 환상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애용이 터지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운사로 탁탁탁탁 역사하시네요 목사님 눈물을 흘리신 게 그분이 사모님도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설교를 하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끝나고 오는데 봉투 하나를 줘요 하나는 내꺼 하나는 사모님꺼 하나는 요셉 전두사꺼 하나는 좋은 전두사꺼 근데 두 개는 없어졌어 사모님꺼는 내가 전달을 하고 두 개는 어차피 받은 적 없어? 아저거지간세 개는 없어졌어 세 개는 없어졌어 아저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를 넣으면 7천불을 줘요 7천불 ,000불. 7천불이 얼마예요 80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안 받습니다 근데 안 받으면 감안나던데요 안받아야 되는데 안받아야 되는데 안받아야 되는데 안돼안돼안돼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웃음> 지금도 그분은 LA 쪽에 가면 제가 가급적 인사들로 가는데 열로 하십니다. 생활비를 다 쪼개서 기도원에서 얼마 받으시겠어요 노인네가? 그를 할챙에 모아서 성교를 써 달라고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러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또 박일리아 목사님이 나는 전혀 몰랐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30일을 다 죽어가는 거야 지치고 힘들고 주님. 김영도 목사님이 불세례 교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면 김 목사님이 LA도 왔을리도 만무하지만 김 목사님을 만나면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 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다 그분은 40일 금식을 4, 5번인 가한거 같아요 난한 번도 못 했는데 막 힘이 빠져서 그 기도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나타나니까 와 할렐루야 하면서 지치고 힘들던 었 같이 싹 없어지고 40일 금식때로 은혜 가운데 맞췄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 목사님 오정상 목사님 그리고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하는 목사님들이 내가 한 사람이 나타나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송도들은 저런 식으로 응답을 받고 불 받기를 소원한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결됐어요 그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는 라 거예요 통로로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에리멜를 통해서 두 중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두 중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응답은 없어도 열매는 없어도 고난과 연단을 잘 견뎌야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냐 에레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져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미 바빌론은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에루살렘 성벽을 다애워 쌌어요 에워 쌌는데 너부간데셀 왕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걸 부셔버려야 되는데 야 우리가 멸망시킨 아수르 그 나라가 여기 와서 공격하다가 18만 5천명이 하룻밤에 죽였다며? 죽었다며? 죽었다며? 저 도시가 그렇게 거룩하냐? 그렇게 강하냐? 내가 다 부셔버리겠어 근데 임금님 잠깐만요 왜? 말하지마! 에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르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손지자인데 빨리 바빌론의 포로에 끌려갈 준비를 하고 항복을 해라 그러면 사람이 돌 죽는다. 그렇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 그러면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1년, 2년, 3년, 횟수로 3년을 기다렸어요. 누구 때문에? 에레미야 한 사람 때문에. 그안에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두 중의 권세를 가진 종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에르메아를 때리고 피박했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르메아를 특별히 보호하세요 에르메아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특별히 함께 해줄거야 너는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너의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두 중에 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구약에도요 사자굴속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피하고 불 속에 네. 들어가도 평신도들 사드락메삭 아변동고 하나냐 미사일 아사리아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꽃이 사라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예. 다니엘은 사자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피하고 평신도인 그들의 친구들도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꽃이 사라지 못해요 앞으로 등장할 조정인들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간 고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명이 끝나면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자두 중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선포하고 땅에 선포하고 어떤 영역에 사단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이름으로 선포하며 같이 합시다 걷고 뛰고 철리하고 달려야 한다 네. 예이란 것은 내 사전에 사례, 있을 수가 없어요 유혹이나 미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은 내 신앙 사전에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종류의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휙 하다가 고저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휙 하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 오르나 휩쓸리면 어떻게 정말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에리야를 통해서 두종인 사이의 성격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같이 합시다 두종인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고통스러운 시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금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제지했고 이 사람 저 사람 제지했고 다 그러는데 보면은 불쌍해 극률한 마음이 들어 얼마나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하면 저렇게 됐을까 그런 극률과 하나님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중인들에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에리메가 그렇게 외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아 외치다가 주님 나라에 갔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갔을 때두 중인의 반열에 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들이 우리를 더 먼저 알아요 아우 김목사님 지금 한국 땅에 목사님의 불새의 책을 쓴 거, 천국에서 소문이 다 났고, 예수님도 광고하고 다니십니다. 천국의 도서관이 있는데, 천국의 도서관에서 목사님 책을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쓴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저자시고, 예수님이 저자십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책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불세리받은 많은 사람들은 불의종이 될 것이고 평신도취의종들이 많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 안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와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오면 그때 두 중인들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두 중인들은 하나님의 그룩한 심령 엘리아의 심령, 모세의 심령 에레미아의 심령이 있는 자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 결국에는 바빌론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두 중인은 다가올 지구상의 종말에 다가올 두 중인들의 마지막 예고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긴 하시는데 재림을 앞두게는 긴박한 시기에 마지막 때 세갈 종들이 누구냐? 두 중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들 마지막 주의 동들이 누구냐? 도중인 에름일 1장 10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들 을 내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근살하고 심쾌했느니라 네 개의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도중인의 사회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네. 원수들 세력을 파멸시켜버리고, 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두 중인의 군생 한번 위칠 때마다 넘어뜨리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 건세하게 새롭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두 중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투중인의 사명은, 좀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중인입니다. 여러분, 투중인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종인이 돼서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악평을 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귀에 거슬린 소리를 계속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은 본시 듣기 좋은 설교 하기를 원해요 무조건 소망을 주고 무조건 힘을 주는 메시지 무조건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게 하는 설교. 이런 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모든 교회가.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하면 무조건 죄에 대한 설교하고 무조건 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축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좋아해요. 근데 이두 증인들은 마지막 때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만 해도 여러분들만 해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힘이 쭉 빠져요.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살만하냐? 그러시면 불안해요. 거기에 경고성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하고 호독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문제는 무섭게 다루세요 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하냐 하면 그분은 단호해, 단호해지십니다 내네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내가 막말을 짓거리고 내가 시험에 자주 들고 이런 말 저만에 휘둘리고 그러다가 내 영혼도 타격이 고 다른 사람이 영혼도 타격이 고 나도 흔들고 리저 사람도 흔들리고 같이 미혹에 빠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사건 알죠? 무슨 2천 명, 3천 명모인 교회가 목사 똥을 먹으라 그러고 삼겹살 이런 것을 던지면 할머니 권사들이 받아 먹고 밑에서 기어, 어? 기어다니면서 그걸 먹고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 또 점수 올라가고 무슨 이 미친 미친 짓이 있어요? 그도 가장 전통적인 교단에서 2천 명, 3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서울 대교에서 회 어떻게 청년들이 그런데 미혹되고 그렇게 빠질 수있어요 뺨도 때리고 서로 채찍을 때리, 때리면서 그게 훈련 임시가 개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기 엄청 싫으니까 훈련이라고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목기자라는 인간이 자기를 신으로 인정을 하고 신으로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리야 입을 찢어야 돼요 눈을 쑤셔야 되고 근데 그곳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곳에 영생이 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아 성도들이 영이 역사하면요 잘못되는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귀신이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올줄 알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때 귀신은 친구처럼 와요 친구처럼 친한 부처럼 오고 내 생각에 맞춰주고 동조해 주며 이해해 주고 도와주며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낚아간다니까요 영적 열정을 다 잡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제 매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축복을 받고 좋겠지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는 기도응답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치게 된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축복받고 다가가는 것보다 축복을 차라리 안 받고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런 훈련은 백번 안 받는 게 나아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매를 들고 오십니다 네. 교회나 민족이나 세계사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기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회초리 매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네 자녀들에게 엄하게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가지고 오셔 영적으로 느슨하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세요 방임하지 마시고 방심하지도 말고 안심하지도 말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살만하냐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매를 맞아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를 통해서 킬들이십니다 갑자기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직장에 꼬이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저런 일이 막 꼬이고 주님 그럴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영원히 살지 않아서 그렇다! 정신 차려야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 아니라거나 여기저기 휘탁휘탁 하면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요. 마지막 시대에 두 중인 사역도 역시 그렇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지림을 놔두고, 주님의 지림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올 것이고, 예. 인간 역사의 종착, 종착력이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이두 증인들을 쓰실텐데. 음. 두 증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강력한 영적사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여 주님의 교회에 와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붐과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교회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목사님 불좀 줘보세요 사모님 불좀 줘보세요 전사님 집사님 우리 불좀 줘보세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합니까? 불이 무슨 뭐애 장난입니까? 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언제라도 오면 성령이 불로 회복이 되잖아요 믿습니까? 네. 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갔어요 그를 이라을 부서는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도 오게 갇히는 경험을 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냐며 말하지 않냐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소극적인 예리미야 아이같은 에리미아가 나중에 불을 받고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성을 받다보니까 이제 막 전하지 않으면 안되는거예요 주님의 불을 막토하는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의 불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심판하시는 불꽃동의 속에 뛰어들어가는거예요 민족이 그걸 바라면서 보 에리미아는 숱한 세월을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는 밤을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주야로 울었어요 그래서 에리미아에게는내 눈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교경에 일어나 내 눈에서 눈물을 강처럼 흘릴 지어다 너 전혀 시온의 성과가 이스라엘 예수,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내 손을 들고 내리지 말라 내 목소리를 절대로 쉬지 말라 내 눈에서 눈물 흘리기를 강처럼 눈물 흘릴 지어다 그냥 에리메는 울고 다녔어요 이렇게, 울고 다녔어. 그런 에리메가 미친 미, 미친 선자로 보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세요. 복음주의 교회들 보수적인 사람들, 일반 교회적인 신학 개혁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기존 전통을 고수합니다. 오직 성경, 성경, 말씀, 말씀하는 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거부합니다 두 중인 사역은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서로 차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거짓 신학을 퍼뜨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도 두 중인들이 있었지만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중인들의 순교로 온 지구 역사를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시키십니다 예. 두 중인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순교의 진물로 피해 재단에 다 바쳐 버립니다 음. 이거는 제가 몇년 전에 사역할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 아프리카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었는데 주님이 계시로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영이 확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허탈해서 이렇게 그심터라는데그 우간다에 가서 돌 위에서 이렇게 엎드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침대인가 돌인가 모르겠는데 눈이 확 열어지면서 하늘 촤악 꼭대기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움직여요. 지금 뭐야? 지금 뭐가 이 꼬물꼬물 움직이지? 뭔가 동물 같기도 하고 막 날개 없는 동물인데 하얀 물체가 막 꼬물꼬물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점점 들도 보니까. 정물로 빛난 신말이, 백마가 확 오면서 내 앞에까지 싹 오는 거예요.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그런데 그 말이 갑자기 내 앞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릎을 끌고 내 앞에 엎드려서, 말이 안녕하세요 나는 천국에서 왔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시간만 나시면 제 등에 타시고 천국에서 제 등에 타시고 말 타고 예수님이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이 제 등에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어, 뭐, 뭐, 뭐, 뭐, 뭐, 말이, 말을 한다. 말이 내 앞에서. 근데 내가 막, 어, 이게 성경 어디지? 성경 어디, 어디지? 참, 목회자는요, 혹시 잘못될까봐,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어? 그런데 말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괴지록 <웃음> 19주왕. 여러분, 이해하세요? 내가 지금 몇 장이라 그랬어요? 아주 똑똑하지 말보다 나으십니다. 19주왕. 11주월. 그래서 16주월. 얼른 마이크 잡고 빨리 크게. 말의 신정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야 야이 백마야 빨리 읽어라 그래 잘한다 1 <웃음> 1주안에서에서 16주간까지 마다예 합격 <웃음>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쓸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거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전능하시리에맹렬한진로에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입은 쓴 것이 있으니 많은 의 왕이오 만주에 주라 하였다 아멘 계시는 정확해야 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받침이 되야 되고, 계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웃으면서.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너무 천박스럽게 웃고, 말은 너무 은이스럽고 멋있게 웃어요. 예. 그 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건 꼭 장애인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예. 예? <웃음> 술 먹은 소리? 술 먹은 소리라고? 예. 술 좀. 예.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주님께서 말이 막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달을 그대로 해주라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불사액과 영적사액에 지쳐있는 김목사와 그 안에 강연자 성도와 그 아들과 딸과 주님의 교회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순도들 불사역자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받으라. 그래서 입을 호하니까 입에서 이딴만은 구슬이 말에서 로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큰 구슬이 우 이제 나오는데 우와 우와 세상에 이런 모습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구슬이 나에게 확 오는데 그 구슬 안에 뭐가 있느냐 두스노그 구슬을 받았더니 그 구슬 안에 또 구슬이 있어요 그 구슬 안에 작은 구슬이 있는데 형형색색의 구슬이 있고 오른쪽에 네개 왼쪽에 네개큰 구슬까지 해가지고 아홉 개더큰 것까지 총 아홉 개인데 어 이게 무엇일까요? 그럴 때 구슬이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데 너는 영이 열어져서 천국에 있는 아홉 가지 은사가 구슬모양으로 임하는데 내게 주어질 것이니라 그러면서 구슬이 내게 확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주노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교회 말씀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실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거에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어? 주님이 오실때까지 잘 참고 견디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알았죠? 안녕히 계시오 어, 빨리 쫙 올라가는거에요 말을 보면서 빠이빠이 하고, 말이 씩 들어가면서, 캬, 크으... 에 <웃음> 귀신 소리 같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야. 다음주는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공개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곧 나온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현장에 나타나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시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다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단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대 이스문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도 부족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충성이야할수 있다면 우리가 두 중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